실패에서 성공을 향한 문부림. 전 IMF 이후 계좌가 안전깡통이 되었고 직장에 매달리면서 절치부심 제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분들은 저를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지 항상 걱정이셨습니다. 더구나 지병이 심하신 어머니는 항상 제 걱정에 밤에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찾곤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집안 재산 팔아서 대학 공부시킨 놈이 나이 서른 살이 훌쩍 넘어 장가 들 생각도 안하고 항상 초췌한 모습에 얼굴은 말이 아니니 걱정이 많았지요. 제 기억으로 98년도에 10월 정도에 저를 부르시어 찾아가니 어머니가 불쑥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주식이나 보험은 하지 말고 월급 타면 꼬박꼬박 저축하여 집살 생각이나 하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하도 제 걱정이 되어 시골 용한 무당한테 제사주를 보니 앞으로 주식이나 보험 같은 것으로 망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전 그땐 가슴속으로 뜨금했지만 주식을 하는 것을 모르는 어머니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알았다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외숙모한테 들으니 보험이 아니고 보증이라고 하면서 절대 주식이나 보증은 앞으로 안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보험하고 보증을 구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서라고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식 잃은 슬픔이고 그 다음은 주식으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을 때의 아픔이 아닌가 합니다. 보증을 서던 사업을 하던 실패에도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식으로 실패하면 솔직히 말도 못하고 한마디로 비참하지요. 마치 도박으로 재산 날린 것처럼 물론 주식도. 투기성이 강하여 도박성이 있지만 결코 투기적 도박으로 볼수 없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주식으로 실패하면 왠지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으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서는 안되겠지만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대출 그리고 미수를 쓰지 않았고 직장이 있어 지난 일들 즉 주식으로 실패한 것을 모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패 후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책을 사서 보고 증권 관련 방송도 청취하고 업무 시간 이외에는 주식만 생각하고 공부한 것 같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스크랩하여 다시 보고 저와 다른 이론이나 주식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경우는 또 다시 읽어보면서 참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 차트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차트도 나름대로 분류하여 소형, 중형, 대형주 별로 그리고 폭등주에 대하여 일봉, 주봉, 월봉 등 많은 차트를 보면서 과연 이런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실전 매매에 활용할까 하는 숙제를 가지고 공부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 주식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폭등의 조짐이 있다는 예측을 하여 차트에 간략하게 약술하고 또한 천정 징후가 보이는 종목은 또한 앞으로 폭락하겠다는 예측을 약술하여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반반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름대로의 예측이 맞는 확률이 많아지고 예측이 빗나가면 그 사유를 알아서 저 나름대로의 데이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매한 종목이 성지건설입니다. 그때 가격이 605원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실패한 분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은 하루빨리 원금 회복하고 싶은 욕망에 저가주를 대부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패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저가주를 매매하다가 상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또한 그때 아마 보편적인 심리상태로 저가주를 사서 빨리 회복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 그래도 재무구조라도 우량한 성지건설을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주식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거래량도 없고 통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 하나는 알아주는지라 주구장창 기다리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상승 추세를 타면서 한달 사이에 2천원 정도 간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파동치는데 솔직히 IMF를 겪은 저로서는 버티기 힘들더군요. 혹시 폭락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조바심과 두려움에 그만 3천원대에서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2만 원까지 가고 그랬지요. 솔직히 주식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투자한 것이 써니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종목은 그래프 보고 지금은 없지만에는 증권사에서 각 회사의 정보를 수집하여 단행본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이 회사가 주력 제품이 수정 진동자로서 세계적이라는 이야기에 앞으로 이 산업의 후방 이 산업으로. 한번 대박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매수하니 또 주구장창 마냥 그 타령입니다. 그때 코스닥이 뜨던 시절입니다. 남들은 초보들이 코스닥에 들어가 몇대 먹었다는 둥몇억을 벌었다는 둥 마치 세상이 저를 조롱하는 것같더군요 더구나 코스닥으로 돈번 친구 남들이 술 사주고 저에게 코스닥 투자를 권하면서 주식에 대하여 일장 훈수를 할 때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 상대 출신이고 주식을 한지몇 년이 지난 놈이 주식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저 말없이 술만 먹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키우는데 저는 이런 패러디를 놓치고 엉뚱한 종목을 투자하였으니 솔직히 저에겐 IMF보다도 더 힘든 시기 같았습니다. 혹시 제기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과 두려움 저의 무능함이 인정될 때 오는 혼란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나인데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코스닥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고 내가 모르는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다짐하고 또 1년 정도 기다리니 무증 유증의 정보와 함께 움직임이 미탄하더군요 그때부터 움직임 속에 매도 타이밍을 받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쓸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에 투자한 성지건설이 제가 매도 후 2만원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땅을 친 기억과 역시 imf의 폭락의 악령이 제 머리를 혼돈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팔까 가지고 갈까 사실 장이 끝나면 항상 범인 속에서 차트 보고 격언을 다시 보면서 아마 1만4천원의 매도 후 제가 당초 팔려던 시점보다 일주일 정도 나중에 아마 유증후 1만6천원까지 가더군요. 그래서 그땐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60% 정도 원금 회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성공이 저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투자한 종목이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상태한 제1엔지니어링이라고 대우자동차의 부품 납품하던 회사입니다. 재무구조 건실하고 주식수 잡고 앞으로 경기 살아나면 이젠 그동안 그냥 타던 차를 바꾸겠지 하고 1차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종목인 제 e n g 를 매수했습니다 그때 7,700원에 그동안 번돈 몰빵하고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그땐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이 종목 당연히 가야하고 앞으로 대박은 시간 문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돈까지 같이 투자하려고 형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도 있지요 물론 이 종목 처음은 비리비리 하더니 움직임이 있더군요. 솔직히 제가 무슨 안목이 있어 탁월한 종목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런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것 같더군요. 그땐 솔직히 제가 잘해서 종목 선택을 잘한 줄 알았습니다. 각설하고 움직임이 있은 후 아마 3주 동안 2 7 0 0 0원까지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5일 연속 상이면 감리 들어가니까 5일째 아마상에서 조금 덜 올려주고 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LG카드처럼 솔직히 계좌에 돈 늘어나는 기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역시 폭락이더군요. 그런데 이놈의 회사가 아마 60억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한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대주와 사채업자가 서로 작당하여 이런 수법으로 개미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 있다고 하던데 그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넘을 투자하고 전 제1엔 주담과 계속 통화를 하던 차에 그동안 상승하면서 1만 2천원의 전환가격의 유증 물량이 나온 것이라는 정보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신인 터넷폰 사업하는 코스닥 회사를 인수한다면서 사실 허위공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과 코스닥이면 개미들에게 사죽을 못쓰는 마약과 같은 정보라서 아마 대주와 사채 없잖아. 큰 손들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의 개미들이 답이 된 것이지요. 그 당시 주담이 한숨 쉬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볼때 유증 물량 전환 사체가 나온 것 같다면서 주식을 하신지 오래되었으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즉시 시장가로 2 4 0 0 0원 정도에 모두 매도하고 나오니 며칠 뒤부터 조금씩 빠지더니 어느 날 하한가로 돌아서면서 단기간에 제자리로 갖다 놓고 500원짜리 주식이 되고 나중에 상패하더군요. 솔직히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때 대주주가 얼마 전현 정부의 후원에 관계하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아무튼 주식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제가 주식투자 초창기 투자한 중원이라는 껍데기 회사의 작전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때 제약주가 가니까 외국 유명 제약사가 그 회사 인수한다고 하고 버젓이 공시하고 증권감독원 확인도 안하고 공시해주고 주가 띄우고 개미 등쳐먹고 그것도 모자라 나중엔 같은 이름의 중원이 있는데 보험병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상장된 중원은 보험병은 보짜도 모르는 회사가 중국에 보험병 만드는 공장 설립한다고 하여 공시 띄우고 다시 개미 등쳐먹고증권감독원 이것 확인 안하고 공시하고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개미들은 모르지요. 저도 지난 매매 종목 확인하면서 그때 매매일지 정보를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가 하락기나 침체기에 나오는 큰 손의 작전인데 우리 개미들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량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미가 우량주를 투자하여 증권시장에서 허접한 종목들 모두 퇴출시키고 우리 금융시장을 보다 더 건전하게 만들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 있다고 전 단언합니다. 제가 언급한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문화도 바꾸고 싶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최소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제대로 볼줄 아는 안목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자연히 주식시장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만약에 그때 제1엔지를 너무 믿고 막연히 대박을 기대하고 매도 시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아마 전 제기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 여기서 사실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차트면 차트, 정보면 정보, 재무제표면 재무제표,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투자의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몇 종목 투자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적고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본 주식에 대하여 몇자 적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 또 시장이라는 것, 사실 이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주식 투자하여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연 내 자신이 자본, 주식, 시장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은 이세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요. 전 자본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은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하에서 시장에서도 돈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비단 주식시장뿐이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집살때 아는 사람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추천하더군요. 그땐 사실 몰랐지요 살기 편한 신도시가 낫지 무엇하러 그곳으로 가나 하고 생각하여 전 잠실보단 신도시의 집을 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결국은 오르는 곳이 오르더군요 이것은 주식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제품도 비싼 것이 아무래도 잘 팔린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것이 시장이요 자본인 것입니다. 그럼 주식는 자본주의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누구도 주식 투자를 비방하고 주식시장을 부정해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 내일도 주식시장은 열리고 또한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장점인 파이는 키워나가겠지만 그 파이를 나누는 데는 상당히 미숙한 것처럼 우리 주식시장도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한마디로 돈버는 놈은 많이 벌고 돈 잃는 사람은 또돈 잃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강요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극명하게 성공과 실패로 갈라진다는 것이요. 실패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비참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장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 가장 비합리적일 수 있고 가장 공정한 것이 가장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런 이유이고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나 주식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제로섬 게임이고 머니 게임일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대박을 노리면 어느 누군가 쪽박을 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5천원에서 사서 1만원에 팔면 주당 5천원을 벌고 100주 사면 50만원 벌고 만주 사면 5천만원 버는 계산이 통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시장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힘들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만 쓸게요. 주절리, 주절리 글은 썼지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전, 저나 여러분 주식시장을 냉철히 보아서 주식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아픔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말처럼 돈은 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쓸모가 있듯이 한 곳에 고이면 썩는다는 말과 같이 돈은 가장 효용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는 것이 경제이론에서 한계 효용의 이론을 이야기 안 해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패하신 분들 주식이든 다른 일이든 꼭 성공하세요. 만약 주식을 계속하실 분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면, 1. 주식으로 돈 벌는 것은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고, 매매는 반드시 거래량으로 나타나기에 거래량을 중시하고, 2. 차트, 매매일지 정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는 1차 정보, 2차 정보 등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카페의 글 하나도 소중합니다. 다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더구나 종목 게시판 조회 횟수도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3. 항상 습관적으로 3년은 내다 보는 습관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길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4. 매매일지 쓰고 분석하는 습관 참 중요합니다. 5. 자신의 매매 원칙만이 이 바닥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명심하십시오. 6. 그리고 주식 투자자의 마인드는 항상 오픈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만이 비법이다 하는 식은 투자의 걸림돌이 됩니다. 차트는 소용없다. 혹은 정보는 필요없다라는 식. 또 대형주만, 소형주만, 금융주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의 매매 원칙에 의해서 무슨 주식이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보면 다 아는 말이지만 얼마나 실전에서 응용하고 접목시키느냐가 관건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솔직히 글을 쓰다보니 주저리 주저리 글을 썼지만 여러분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성공하길 기원합니다.